구독 부탁드립니다. 진심으로요. 제발. 여기 있던 돈들이 다 사라졌고 이적 시장 거래 목록 거의 다 팔렸거든요. 음, 오늘 좀다 팔고 왔는데 드디어 제 구단 가치가 좀 음, 상승 했습니다. 어저께 320억 아, 3,200억 정도 있었는데 조코로로는 좀 바꿨거든요. 원래 굴리트를 좀 바꿀 예정이었는데 50% 쿠폰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유효기간이 그래서 바꿨는데 일단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조콜 이걸 제가 딱한판 내봤는데 오 좋았어요 확실히 그렇다 보니까 어우 어우 하려 그래서 일단 조콜을 바꾸게 되었고 굴리트는 좀 추후에 나중에 제가 BTB 그 그, 아, 캡, 어, 캡 굴리트로 바꿀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패드로. 아자르로 바꿀까, 계속 고민 중이네페드로는 음. 그래서 일단 생각 중이고, 티 c 를 사실 좀 토머리로 바꿀까라는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, 생각 중이에요, 계속. 어. 티 c 리다 좋은데 속력이 느린 게좀 아쉬워. 이렇게 해서 일단 좀 손을 풀도록 좀 할게요 와 파리생제 무섭다 파리생제 월클 이브 지금 현재 월클 이브 가보자 지금 월클 근데 아직도 챌린저들이 다 위로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야 미안하다 네오챔코가 달려주면서 한번더 크로스, 아 하필 패드로 봐봐 이 T실에 이런 이런게 좀 아쉬워 속력 속력이 너무 느려 T실이 다 좋은데 능력치 쪽으로만 따지면 막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닌데 근데 체감상으로는 좀 느려 아쉬워. 근데 나머지는 헤더라인지, 이런 부분 수비라든지 이런 건 1티어야. 분명히 좋아. 응, 내 껌? 다나좀 해주고. 뻥! 와, 이걸 쳐네? 와, 아, 뭐야, 이거 휘청. 옥사님. 라이선빵. 이게 쿠신이지. 잘 막는다 생각보다 너무 잘 막는다 아 나이스 어 초콜. 고맙고. 오 시골. 잘 막는데. 아 이거 어 저거 줄로 준아리디거 진짜 와 좋았다. 잘했다 이거 누고 어까비 어 뭐해 어 깜짝이야 어. 아네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미디고 왜 이렇게 무섭냐? 리고 진짜 천천히 차분하게 하자. 야, 너무 급하다. 아, 이거 괜히 밑으로 갔다. 후. 깜짝이야 어 왜이렇게 무서워 아아 아. 어 아 얘들 반응속도 뭐야 도대체 아니 뭔 아니, 핫, 팔카, 이런 애들이 왜, 왜 이렇게 반응속도가 좋냐? 진짜 말도 안 되게 좋네? 넣어야지. 아, 진짜 들어가야지, 이제는. 나이스. 그냥 잡아 버리는 구신. 와. 어? 나이스. <웃음> 아니,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이냐, 이거는. 뭐야? 아니, 비정상적으로 너무 잘 막는 거 아니야? 아, 우리, 우리 팀이라지만은. 너무 잘 막는데, 미쳤, 진짜 미쳤다. 친선방이야 한마디로. 맞다. 역시 월클인가 I'm here only because y o u r still won't ever let me